꺼지겠다. 안녕하세요, 먹뿌리 엄마입니다. 아, 제가 머리가 많이 자라서 오래간만에 세팅 한번 해볼게요. 한 이렇게 70% 정도 머리를 말린 상태에서 제가 롤을 한번 말아볼게요. 제가 전기 롤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, 어, 열이를 가해지니까 머리가 상할까봐 제가 요즘은 롤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마구마구 그냥 잡히는 대로 많은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얼추 말, 다 말았어요. 뭐 많은데 얼마 안 걸리죠. 제가 뒤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뭐 집안일 하셔도 되는데 빨리 하시고 싶으면 제가 이 드라이기로 약한 찬바람으로 좀 말려볼게요. 이렇게 풀었구요. 제가 미스트를, 제가 머리 미스트를 조금 뿌리고, 뿌리고, 제가 앞에는 제가 하던 드라이로 앞에만 만져볼게요. 이제 상태에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빗을게요. 잘 말렸죠? 아, 이렇게 제가 오래간만에 긴 머리를, 어, 롤을 이용해서 머리를 한번 말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구리 엄마였습니다.